그런데 이렇게 문제라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까지 잘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병이 생기면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하거나 병원을 가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죠 방치하지 않는 사람도 있네요 이렇게 어...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조기를 삽니다 2만원, 뭐 3만원, 3만원짜리 아우, 그골이 되게 그냥 그 정도로 우습게 생각하는 그냥 옆사람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뭔가, 어? 뭔가는 반응을 보여줘야 되겠고 해서 그걸 샀는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큰 효과를 못 보기도 하고 불편하거나 그래서 버리죠. 네이버에서 보니까 5,000개가 넘는 상품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코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가 되게 많다는 거죠. 코고리가 아 심각한지는 몰라도 옆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하다 또는 미안하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왜 효과가 없는지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영원을 이제 가면은 이런 적용을 해줍니다. 이 부분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자 이렇게 수면 부족이 심각하다 하니 국가에서도 뭔가 액션을 해줘야죠. 당연히 이런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어, 작년 18년 7월부터 수면 당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간 피치료도 보험됐고요. 수술은 직접 보도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보험이 돼요 근데 이제 그냥 다 주는 건 아니고 중증 환자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 보청기가 어 청각장애 등급을 받아야 그 건강보험 이제 지원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무흡증도 중증 환자들은 이런 지원을 해줍니다 건강보험에서 근데 중증 아니면은 알아서 해야 돼요 자 수면 다음문에 한번 볼게요 이런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뭔가를 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모니터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 방에서 잠을 자죠 잘잘수 있을까요? <웃음> 코에다 뭐 하나만 걸어도 신경여서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다총 칭칭 동매 메고 막 주렁주렁 달고 자야 됩니다. 잠을 <웃음> 잘못 자요. 그래서 약을 먹입니다. 수면제를. 그리고 검사를 해서 아, 이 상태, 어, 무흡증 심하시네요. 또는포구를 심하게 하시는군요. 뭐 그런 내용에. 이, 이게. 1분, 2분, 3분짜리. <웃음> 수면 다운 검사 그래프입니다. 3분, 3분에 걸쳐서. 이게 뇌파, 그 다음에, 어, 이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숨을 안 쉬고. <웃음> <웃음> 이런 상태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포화도 보이죠. 이게 숨이 안 쉬어지면 산소포화도 뚝뚝뚝뚝뚝 두두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95% 이상 유지됩니다. 영상시에는 그런데 보시면 74%, 81%, 뭐 이, 이런 거가 사실은 주변에 많아요. 근데 모를 뿐이에요. 이런 그래프를 해서 보험은 수면 무호흡증이 15번 이상 시간당 그러면은 하루에 7시간을 자면은 약 200번의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 대상이 되고 그 이하는 보험이 안 됩니다 중증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198번이면 안, 안 돼요 어쩌다 한번 정말 수많은 날 중에 막 억지로 잠을 재워갖고 했는데 기준치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는 거.